졸업하면 내시어도 사세요. 와, 이게 거. 무슨 말이에요? 뭐 졸업하면 저... 그냥, 그냥 이미 인증글로 공중합체 아, 학성가 붙었어. <웃음> 이미 뭘걸 거예요? 그냥 멋으로 꼽았어요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아, 어, 감사합니다. 아, 고고다야. 아, 진짜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아, 아, NC 굿즈 다모막 모으는 거 아니에요? 자동적으로? 저 푸드지오도 왔어요. 푸드지오도 왔어요. NC야 참 열덜 여기서. 언니, 언니, 편집 어떻게였어요? 아, 편집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그그 자, 잘, 잘못 준것 같은데? 아니에요. <웃음> 어떻게 된 거예요? 잘못 준것 같은데. 해명해요, 빨리. 어떻게 알았내요 그거? 눈치가 있으냐, 보자. 눈치 없다고 눈치 욕하잖아요, 지금. 깔아라, 지금. 와, 어이없네. <웃음> 아니에요. 은서한테 <웃음> <웃음> <응수한테> 처음 까여왔다아 <깔아봤다. 웃음> 왜요? 나보고 써주라고. 아니에요? 그러면 <웃음> 아, 어, <웃음> <웃음> <오>, 괜찮은데? <웃음> 아니요? 아, 이거 생각 안 난다. 네. 되기요 여기요. <웃음> 와. 어, 은색 펜이 없어. 여기다 해 두면 어? 보여요? 이미. 유키나. 아, 사키? 아, 아니 아니. 유카? 유 아, 아, 깜짝이야. 누가 거요 이거 이 어, 나 진짜 이거 생각 안 어떡하지? 유. 유가. 유가. 유가. 유가. 우카어굿다사이다 아, 네. 어? 언니 <웃음>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? 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키나 아, 어? 아 야, 여기 나아 맞다 호 코딱지 안파아 진짜 진짜 반사이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제인이다 진짜 어서버렸 여기가 사. 아, 꼬매버릴게 꼬매버릴게 사 사키 사이 맞나? 맞아요? 네 맞아 어 다행이다 여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이거 지금 토네이거들어요 진짜 안에 있겠지. 안녕. 누거 있어요? 없는. 안에 내용이 있겠지. 하나도 없는데. 네이 들어가요. 그 정체를 빨리 알려주세요. 자동? 자동 자동. <웃음> 뭐야? <웃음>